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파워포인트 팁은요 바로 이미지를 투명하게 만드는 즉 이미지 투명도 조절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각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포인트 2016 이하 버전을 쓰고 계시는 분들은 투명도를 조절하는 기능이 일단 없기 때문에 약간의 번거로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내가 투명도를 조절하고 싶은 이미지를 넣고요 그리고 그 이미지의 크기와 똑같은 도형을 하나 그려줄게요 삽입 도형에 들어가셔서 사각형 도형을 선택하신 뒤에 이미지의 크기만큼 그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지의 크기와 똑같은 도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도형 안에 이미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어떻게 넣는지 알려드릴게요 자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복사를 해주신 뒤에 마우스 오른쪽 도형 서식 도형 서식에서 선 없음 그리고 여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클립보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클립보드를 눌러주시면 방금 전에 복사했었던 이 이미지가 이 클립보드 안에 있는 것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도형 안에 이미지가 배경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투명도를 조절하면 이렇게 약간 투명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의 투명도를 조절해서 할수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근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형 자체를 자르거나 편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약간은 불편한데요 파워포인트 2019 설치형 버전이나 오피스 365를 쓰시는 분들은 투명도 기능을 그대로 활용해 주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여기 있는 투명도 기능인데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이미지를 삽입하시면 상단에 그림도구 서식이 있는데요 이 왼쪽에 가시면 투명도라고 하는 탭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누르시면 그림 투명도를 설정해 주실 수 있게 돼요 내가 원하는 투명도 퍼센트에 맞춰서 해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해주실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도형으로 했었던 것과는 다르게 이미지를 편집을 해주실 수 있게 되는데 그림도구 서식 자르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크기만큼 편집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가요? 이런 방법으로 이미지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꼭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